<웃음> 설마 아따죄송 r 요마이갓 l 루루루루루 l 루루루루루루 i 루루루루루 i t t l e Little, 공짜배기로 떴네요 나 요새 압돌대회전 연습중이야 빵꾸는 너나 쳐 달랑 5점 하이런 치고 여유가 넘치시네요 <웃음> 5점만 치겠어 2공도 맞아있는데 맞아이킹개뿔두개 연습부터 다시 하셔야겠네 <웃음> 최 작가 미안한데 일점 빨리 올려 쇼뜰데그 액뭐지요양이 <웃음> 설망? 안녕히 가세요. 아, 어? 아따 죄송해요. 아이씨. 오케이. 어찌야 <웃음> 스카인잘 쳤습니다 Wow. <웃음> 와! 왔다. 잘 치요.